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입니다 저는 오늘 자기 전에 제가 최근에 구입했던 티포트 언박싱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지금 자기 전에 사실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레시피 영상은 아닙니다 조금 새로운 컨텐츠긴 한데 어 제가 이제 요리에 관심도 있고 요리도 좋아하고 사실 최근에 커피보다 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티포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지금 새벽인데 자야 되는데 언박싱을 하고 티포트를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내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말은 맑은 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구입한 티포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가끔 레시피 영상이 아닌 주방 기구나, 티나 커피, 음료에 관한, 푸드에 관한 어떤 컨텐츠라도 준비되면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택배비가 별도로 붙어요. 그래서 쇼핑을 잘 안하는 편인데요 자 어렵게 네. 택배 기간도 길게 걸려서 도착한 아이라참말 뜯어보고 싶네요 아. 짠! 네 제가 구입한 거는요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티포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컵이랑 컵받침 네, 티컵 세트, 그컵소서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그럼 티포트부터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사주신 것 같아요. 짠! 바로 킨토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예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가볍고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열 유리제인데요. 제가 안에 내용물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뚜껑이 들어있고요. 뚜껑에 이렇게 티 망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제가 사실 이 티포트가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마실 그런 티포트를 찾고 있어서 조금 큰 사이즈를 찾고 있었는데 음,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클것 같아서 요거는 460ml 거든요 그래서 얘로 구입을 했는데 7 2 0이또 있었어요 그거를 할걸 하는 후회가 좀 있지만 뭐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뭐 사실 물 부어서 또 차를 우려도 되니까요 나중에는 7 2 0 m l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작네요 그래서 얘는 킨토의 유니티라는 원터치 티포트구요 이렇게 뚜껑 자체에 이렇게 티망이 같이 있어요 원래는 뚜껑이 있고 아래 티망이 있어서 티망 안에 티를 넣어서 이렇게 물을 붓고 티를 우리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이렇게 티망이 보이는데 근데 티망을 따로 세척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원터치 티포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안에 티그 이파 립을 넣으면 만약에 꽃잎 같은 경우에는 꽃잎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려지면 이 자체 티망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티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우려지면 감상하면서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얘로 구입을 했습니다. 모양도 둥글둥글한 게 음, 편안해 보이는 감성인 것 같고요. 예쁜 티 찻잎을 구입해서 이렇게 감상하면서 티를 마시고 싶은 로망에 이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티 워머를 별도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티 워머까지 같이 구입해서 따뜻하게 티를 마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요. 어! 벌써 그림이 있어. 이렇게 이 티컵이랑 스인레스 스틸로 된 트레이가 같이 있는데요. 컵 소서에요. 사실 티포트만 구입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세트로 같이 갖춰놓으면 어, 티를 마실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얘네들도 구입했어요 저랑 남편 거 같이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했는데요 얘가 기대가 됩니다 일부러 얘도 조금 큰 사이즈가 있었는데 작은 걸로 했어요 음. 티를 조금씩 따라서 마시면 될것 같아서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아, 너무 아 너무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죠 홀짝홀짝 맛있는 티컵이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네, 이렇게 손잡이도 굉장히 작고요. 또 손가락 하나로 잡을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티컵만 구입을 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이티 트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너무 샘플하고 예쁘죠 저는 군더더기 없는 이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키토 브랜드는 처음 구입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유니티 티포트랑 같이 세트로 어, 티를 마시면 아침에 정말 힐링이 될것 같은 생각에 같이 세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재질은요, 어, 이런 스텐도 있고 우드도 있고, 어, 유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스탠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제 책상에서 지금 <웃음> 언박싱을 했는데요. 첫 구매지만 이 킨토 브랜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여러 디자인이 있었지만 이 유니티 디자인도 고르게 잘한것 같아요. 나중에 워무까지 갖추면 근사한 티포트 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깨끗이 세척을 해서 내일은 요 티포트로 차를 우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레시피 영상으로 찾아갈게요. Thank mm -hmm. you.